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레노입니다 자, 어느새 278명이 됐죠. 지금 문제는 뭐냐. 저 평민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옷들이 부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저 조치가 필요합니다. 일단은 자 양농장을 좀더 만들어 볼게요. 여기다 하나 만들고 아 근데 특사고 안네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? 아 생선 없어요 나 양목장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양모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? 옷 만드는 속도를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이 모자르면 그때 또 방직공의 오두막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. 자 한번 만들어봅시다. 방직공의 오두막을 일단 여기다 한번 만들어볼게요. 됐어요. 계속 사람들 몰려오죠. 무직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? 음 모자르네요. 큰일났네.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. 또야? 아 이런 머리 아픕니다. 자 여기도 사람들 더 배치할게요. 치즈가 더 필요해 치즈든 빵이던 먹을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아야 되니까 이런 거좀 신경을 씁시다 사람들 왔죠? 좋아요 자 이쪽에 어 배치했구나 식료품 창고가 여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, 어디 갔지? 에헤이, 이쪽은 안돼 있네요. 자, 여기. 식료품 창고를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자. 가판대 하나 더 만들고. 됐어. 자, 이렇게 짓고. 식료품 창고, 하나. 이쪽에다 하나 짓죠. 여기는 이제 치즈하고 빵을 저장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릴게요. 됐어요. 아 근데 밀이 모자라네요. 큰일났네. 밀농장을 좀더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 이쪽에다 지어야겠네자 밀농장 하나 더줍시다 여기다 지을게요. 한 이렇게 띄어서지으면 어깨드도 가능할테니까. 됐어요. 아이 땅. 아이 땅도 필요한것 같은데. 자 일단 벌목은 잘해주고 있네요. 다행이네요. 여기만 처리해주면 되겠다 됐 아, 이번에는 아쉽게도 방문한 사람들이 없네요 뭐가 문제지? 옷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가? 그건 아닌데? 자 양치기 하나 고용하고요그 다음에 이쪽에도 아 실수했네. 방직공의 오두막을 만들었구나.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. 재단사 작업장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.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. 원래 이쪽에다 지어줘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됐어요. 자, 프로모션 시간이 왔고, 자, 농로로 진격, 아니, 승격. 설마, 적합도가 낮아가지고 안 오는 건 아니겠지?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그럼 마음에 들게 해줘야죠.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? 봅시다. 좋네요. 이쪽만 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네. 자, 나무를. 일단 이런 식으로 지어볼게요. 덤블도 짓고. 좋아요. 자, 두명 왔죠. 여기는 두명 고용한 다음에 치장하고빵그 다음에 시장 자, 지정 안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아, 치즈가 있었죠. 자, 이렇게 고용을 합시다. 됐어요. 지금 건물들을 갑자기 많이 지어서 또 이익이 많이 떨어졌는데 음, 좀 기다리면 될 겁니다. 계속 오네요. 존, 좋아요. 이런 집 업그레이드 시키면야될것 같은데. 나중에 람대 찾아가지고 그 다친급을 시켜버립시다. 여기겠죠 음. 이쪽에 투명 고용하고 이것도 완성되면 사람들 배치시킵시다 얼마 안남았어요 이거 어디갔니? 가립시다. 자 이쪽도 이제 시장이 구성이 됐으니까 그 물품이 부족하다는 아 잠깐만 아 물품이 부족하네요 여기서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여기 있는 창고가 이제 다시 쌓일거예요 우리는 생선이 없어서 좀 많이 힘들지만 뭐 버텨내야겠죠. 자 일단 진행합시다.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. 없어요. 무직자가 없어요. 상오대까지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지금 보면 좀더 배치해야 될 곳이 있어요. 영명인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재배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내비두고 운방꾼 그리고 여기서 옷을 가져와야 되니까 사람 한명 고용합시다 이렇게 하면 됐고 자 이쪽에 밀농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아 젠장 땅 구입해야겠죠 이거는 답이 없네요. 자, 일단 이렇게 지령을 합시다. 그리고, 여기도 벌목을 해주는 게 맞아요, 이제. 됐어에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죠. 벌써 완성이 됐니? 아직 멀었네요 일단은 석상 맞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기어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문제긴 인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아그 전에 이제 또 우유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죠. 머리가 아프네요.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. 젖소 목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. 여기다 짓을까? 여기다 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아니야. 이것도 좀 분산을 시켜서 지는 게 맞는 것 같아. 여기다 하나씩 지읍시다안 이쁘긴 한데. 여기가 좋겠네요. 하나. 치즈 공방. 여기다 찍겠습니다. 됐어요. 그러면 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뭐 감안해야죠 오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옷도 79개 아 이것도 조, 조치가 필요한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옷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이거. 재료 한번 봅시다. 이거 옷 만드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. 그쵸? 재단사의 작업장을 하나 더 만듭시다. 네. 현절소 방법이 없네요. 일 여기다 짓을게요. 아니지? 맞나? 응 음, 맞네요. 일단 여기다 짓겠습니다. 좀 쌩둥맞은 곳이긴 한데 아니면 이런 사이사이다가 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공간 남아돌잖아요 그렇죠? 오잇 여기다 짓겠습니다. 자, 우유가 늘어나니? 안 늘어나니? 이건 좀더 늘려야겠다. 여기다 질게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음. 불만이 좀 있네요 잠깐만 한명이 집이 없어서 그런다 뭐지? 뭐지? 왜 집이 없다 그러지? 집찾을거예요 이해가 안되네 션타임 자, 다 눈모로 이렇게 진급을 시키고요 지금 교회는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아마 수용 양은 만족을 할거예요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하나 좀더 지자 어, 완성됐다 바로 3 집어넣을게요 는 사람이 없네 a 라이 기다립시다 이거. 의외로 석상 만드는 속도가 좀 더디네요. 석상을 만들고 싶긴 한데 할까요? 할까 말까. 와 4명 좋아요 이런거 파운데이션 자 빌딩 유지 비용 50% 감소시킨거 좋네요 일단 이거 먼저 지읍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어지는게 좋을까 안보여 나 아, 이런 식으로 지수 있구나. 그 다음에 위에 올립시다. 꼭그 꼭대기는 뭘 넣어야 되지? 안 보이는데? 그 얘를 배치합시다. 호잇. 자, 사람들을 이렇게 네 방향에다 지정을 하고요. 밖에 안되나? 진짜 이렇게 밖에 안돼? 그래 되잖아 일단 이렇게 지울게요 어이? 아마 이렇게 하면 수입이 아마 두배로 오를거예요 왜냐면 그유지보수 비용이 50% 깎이는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일단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. 잠깐만, 우유가 왜 이렇게 부족하나?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나? 그런 거 같죠.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설마 여기다가 차, 식료품 창고 지거, 그 지어줘야 되는 건 아니겠죠? 지어주면 좋긴 해요. 여기다 지어줄까? 여기다 지어줍시다. 잠깐만 이쪽에 제가 식료품 창고 지어준다고 했었는데 아 하나 있구나.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. 여기다가 젖소 목장, 그 목장하고 그목장 치즈 공방 여러 개 만들고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전장시키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릴게요.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. 자소 뽑아라 이렇게. 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이제부터. 잠깐만 왜다 왔니? 기분 탓인가? <웃음> 자 완성됐죠 자, 이렇게 고용합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즈하고 우유만 저장시키게끔 하고 빵, 빵도 여러 개 저장시키겠구만 합시다. 이러면 괜찮아지겠지. 넌 뭐야? 개척자 교회? 취소할게요. 허잇 여기 가득 찼죠?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생량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가 되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좋네요. 근데 나머지 이 고급 자원들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. 기다립시다. 그리고 이쪽에다가 거주 공간을 지정합시다. 발목이 완료된 데는 자, 처리하고요. 여기 더발목 시켜야 될것 같죠? 이런 거좀 신경 쓸게요. 됐어. 자, 수도사님. 니가 원하는 게 뭐예요? 도구. 음, 이거는 성직자 도울게요 호잇. 자, 이렇게 하고. 어 완성됐네요. 자, 사람들 집어넣읍시다. 이렇게 하고. 아니, 여기 사람들 어디 갔어? 너 어디 갔니? 신규 이주민? 아... 자, 여기도 사람들 배치하고. 우유. 자, 우유를 여기다 보관시킬게요. 이렇게 합시다. 자, 옷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. 근데, 이제는, 양모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.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조금 있다가. 갈 길이 상당히 멀어요. 그래도 이 석상 생각보다 빠르게 만들고 있죠. 좋네요. 아, 빨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부족한 자리를 메꿔주면 좋을텐데. 아, 진짜 밀이 많이 부족해요. 밀은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. 머리가 아프긴 한데 현재로서 답이 없어요. 좀 미래에 신경을 씁시다. 자 여기도 거의 다 벌목이 완료됐죠. 밀농장 하나만 더 지읍시다. 종목 벌목시켜주고 자, 밀농장 여기다 하나 더 줄게요. 호잇. 됐어. 자, 치즈가 늘어나기 시작하니 우유가 늘어나기 시작했죠. 치즈는 좀 애매하긴 한데. 저건 좀 지켜봅시다. 자 여기 한명 더 고용하고 아 치즈가 모자라요 좀더 필요하네요 좀더 여기 말고 어디다 지었더라 여기 말고 어디였지? 기억이 안나네 이쪽이었구나. 사람들 배치됐나요? 응 음, 배치됐죠. 음. 아무래도 우유가 좀더 필요한 것 같아 이거. 우유를 좀더 만듭시다. 지금 아까 전에 그 비율을 보니까 5대 1인 것 같았죠? 소소 목장을 하나 더 만들게요. 이렇게 줘야겠네. 좀만 더시켜보 쓰죠.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사람들이 오고 있어서. 어 이번에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5분안에 300명을 채울 수 있을까요 자이 뒤쪽이 뭐였더라 거주자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쪽 물론 이 건물들 더 필요하면 더질 수도 있긴 한데 음좀 기다려 봅시다 아약모가 많이 부족하네요 약물을 좀더 늘립시다. 방법이 없네. 자, 약목장을 하나 더 지을게요. 여기다가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. 오이 그리고 나서 영양도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덤불을좀 지어주고요. 됐어. 이 정도면 괜찮아지겠지? 어디 갔지? 나무도 좀 심어주고요. 됐어요. 으, 마이너스. 그래, 지금 건물 지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생산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판매 물품이 많이 생기면 음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. 지금 먹을 게 부족해서 난리가 났는데 뭐 이거는 재난 끝나면 회복이 될 거니까 괜찮아질 거예요. 마이너스 보세요. 그돈 내려가는 소리 엄청 빠르죠? 돈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? 뭐이 고비는 넘기긴 해야 돼요. 밀농장을 좀더더 더 늘려야겠죠? 지금 밀이 없어요. 물론 지금 마이너스 50%라서 그런거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죠. 아 여기 하나 만들었네요. 아야 고난이 끝났어요.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자, 이렇게 하고 3대 다 배치하고 좋아요.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슬슬 사치품에 대해서 도 신경을 써야 돼요. 그러면 슬슬 그 수도원이라던가 그런 걸 만들긴 해야 되는데 수도원 유지비가 상당히 비싸죠 약간 좀 유지비가 애매하기 때문에 확 올린 다음에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바로 올렸다가 마이너스라서 망해요 <웃음> 망하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안정화 시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. 일단 고난이 끝났으니까 그 회복되는 속도가 좀 나올 거예요. 나올 거예요.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.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뵐게요.